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다리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소형종사부을 준비하는 만큼 어, 홍다리 사슴벌레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미리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바로톱밥 그리고 산란 세팅을 할통 그리고 이렇게 가수된 산란 목 젤리 가장 중요한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 어, 산란스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산란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톱밥과 산란목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먼저, 톱밥을 약 3분의 1 정도 넣고그 위치 정도는 다져주는 게 좋아요. 꾹꾹 다져주고, 산란목을 기에 놓은 다음에 다시 3분의 2 정도를 채워주는 거죠. 어, 그 위에는 그리 꾹꾹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홍달의 산벌레는, 굳이 이렇게 무르거나 딱딱하지 않은 산란목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산란봉을 보시면 딱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조금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짜 너무 물르면 얘들이 산란을 또 많이 안 해요. 안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물은 산란봉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톱밥으로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 다렇시시고 이렇게, 꾹꾹꾹 다져줍니다. 이건이 정도는 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위치는 이렇게, 세우셔 이렇게,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이셔도되는데어 그거는 그냥 자신의 취향대로 취향이제하시지 위치 한.. 이제 나머지 위치 한 어, 2-3cm정도 남기시고 쭉다 채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3분의 2정도를 다 채웠습니다 외관상 제가 또이끼같은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끼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홍달리사슴벌레가 들어갈 차례겠죠홍달리사슴벌레에 수컷을 놔주고 홍달리사슴벌레안커져 놔줍니다 홍달리사슴벌레는 말그대로 진짜 다리가 빨개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다리가 빨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업적 다리 부분과 이렇게 배 부분이 붉은 붉은색을 합니다. 안코도 똑같아요, 진짜 안코도 같은 위치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업적 다리 부분과 가슴 배 사이 부분 이렇게 놔주고마지막은 젤리만 넣어주면 이제 끝. 자, 산란 세팅 어렵지가 않아요. 초보자분들이 산란에 좀 실패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돗밥의 수분량이나 또산란목의그 무르기? 그런 걸큰요인으로볼 수가 있죠. 또 이게 앙컷만 놓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페어링을 안 시키고 놓으셔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산란 세팅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